네, 안녕하세요 여러분. 두건정입니다. 오늘은 제가 주변에서 쉽게 볼수 있지만 그렇다고 키우지는 않는 그런 생물을 잡으러 왔는데요. 바로 개미인데요. 여러분 사실 예전에 살짝 젤리 같은 키트 같은 걸로 키워보신 분들 이 있으실 거예요. 근데 오늘은 제가 여왕을 잡아서 군체를 만들고 또그 군체를 또 번식시켜 나가는 그런 컨텐츠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. 자, 그럼 시작해 가시죠. 자, 여러분 유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유돌. 유도를... 우... 우... 안돼 여기 진짜 조그만 개미들밖에 없네요 지금 딱 보니까 아, 아쉽습니다 여러분 요 나무를 들어봤는데 이제 여기 조금 그래도 크기가 와. 있는 개미들을 발견했습니다 자, 오 이거 나온 나온 거야 이거, 이거. 아, 이제 거이 여왕 개미를 찾아야 되는데요 과연 여왕 개미가 나올지 모르겠네요 아씨 제가 개미 채집은 거의 안 해봐서 여거뭐깨다보면 잡히겠죠 쫀빼기 아 여러분 오늘 이렇게 제가 채집을 해봤는데 아쉽게도 여왕 개미를 잡지 못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여기 잡은 게 이제 이쪽에 유충하고 이제 좀 개미들 여왕 개미는 아니고 아마 일개미가 열개미들 같은데 몇 마리 채집해왔습니다 그래도 제가 세팅을 하고 좀 키워봐야겠죠? 제가 저번에 잡아온 여왕김이 하나 있는데 채집 당시에 이제 돌 아래에 이제 구멍을 파고 숨어 있었는데 아마 이제 집을 짓고 새끼를 낳을 것 같습니다 이 친구들은 이제 제가 여기 임시 사육처를 만들어 줄 거고 지금 이제 사육통을 시켰으니까 아마 다음주 중으로 도착할 듯 합니다 자 그럼 이 친구들을 이제 제가 간단히 세팅해 주도록 할게요 자 이제 이 통에 바로 세팅을 해줄 건데요 영해를 먼저 좀 살펴보자면 어떤 종류인지 모르겠는데 엄지손가락의 손톱보다 좀더 큽니다 아마 저희 주변에서 흔히 볼수 있는 그런 종류 같아요 일단은 세팅 방법은 되게 간단합니다 여러분 간이 세팅이기 때문에 바닥재는 이제 여러가지 좀 코코피트하고 이제 여러가지 혼합된 거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바닥재를 좀 깔아주고요 그리고 나서 제가 요것만 깔면 좀 허전하니까 수태를 좀 깔아주려고 합니다 곤충이기라고도 불리는 이제 스태인데요이 수태들을 이제 요 위에다가 골고루 뿌려주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수분 유지가 좀 힘들 수 있으니 제가 이제 분무기로 충분히 뿌려주겠습니다 이제 자 그럼 이제 간이 세팅은 이제 끝났습니다 여기에 이제 간간히 이제 먹이 공급만 해주면 되는데 제가 아무래도 다음주에 바로 오니까 여기에 이제 곤충 젤리 가끔씩 급여해주고 이 친구를 넣고 이제 세팅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오이? 와 뭐, 벽을 다 벽을 다안돼안돼 안 돼, 들어가 아자 여러분 이렇게 세팅을 끝냈는데요 아무래도 이건 간이 세팅이다 보니까 여러분들께 이제 제대로 된 세팅하는 거는 다음 영상에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렇게 제가 개미를 채집해서 개미 사육하는 걸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요 아쉽게도 여왕 개미가 채집되지 않아서 다음에 한번 더 나가야 될듯 합니다 그럼 다음에는 여왕 개미를 잡고 사육 세팅하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